이아이 응. b 림이니 합사건. 요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요 선생님. 로사건 이로, 이 이로, 에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어, 사러니 이제, 그닥 언제부터기대되요 어, 그터 기대되네요? 그기대 어, 제기서이제부터되네요 그닥 언네요 어, 그닥 언네요그터는는고 어, 그닥 는기고그기대 어, 나면언제기고 어, 그닥 언제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정사건의 확률은 1이 됐네요 근데? 공사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얘가 음. 일어날 확률은 0이 돼가지고 음, 확률은 1부터 0까지 사이에 있어 <웃음>